어 크립트닷컴에서 이제 한국어 서비스를 오픈을 한다고 하는데 앱이죠 앱앱 네, 앱 서비스를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어, 아마 4분기니까 다음 달에 이제 카드 발급 신청 다시 스타트할 것 같은데 아 빨리 카드 좀 만들고 싶어요. 카드 카드 발급 받아서 어그 뭐야 그거 그거 해야 돼요. 그 뭐야 네, 넷플릭스 결제해야 됩니다. 그래서 아마 요거 천 시아로짜리로 하지 않을까? 색깔은 초록색. 이거 메탈 카드에요 여러분들. 플라스틱 아닙니다. 메탈입니다. 그래서 보라색, 초록색? 초록색이 좀 간지. 초록색 카드 발급 받아서 넷플릭스 결제하면은 시아로로 100% 1 0 그러니까 넷플릭스 공짜로 볼수 있는 거예요. 시아로 토큰 만개 스테이킹하면 200만 원 정도 되죠. 그래서 요거 할 거고 지금 CRO 토큰은 제가 90일 스테이킹 해놓은 거 크립톤 앱에서 크립톤, 네. 크립톤에서 이제 90일 스테이킹 해가지고 1,000 불 스테이킹 해가지고 아마 한300 불인가 400 불인가, 어, 400 불인가 플러스 됐어요.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크립톤으로 얻은 수익은 4%인가 그래요, 4%, 네, 4%인데. 그 크립토닷컴 코인 자체 상승분 때문에 네, 수익이 한 40% 가까이 된것 같습니다. 40%? 30%, 40% 된것 같아요. 어쨌든 어, 지금 크립토닷컴 그 앱에서 하고 있는 크립토 원이 끝나서 카드 만들 때까지 그거를 뭐 따로 스테이킹을 받을 수 없고 해서 그 크립토 원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. 크립토 원에서. 90일짜리 스테이킹이 있구요 이자율이 16%인가 그래요 그리고 플렉서블이라는게 있습니다 플렉서블. 플렉서블은 이자가 조금 낮아요 뭐 11%인가 10%인가 그래요 근데 90일 기간 동안 있는 크립토어는 네, 못 빼요 중간에 못 빼는데 플렉서블은 그냥 아무 때나 내가 원할 때이 그 스테이킹하고 있는 서비스를 바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카드 발급되는 거 오픈되자마자 플렉서블 스테이킹하고 있는 거 바로 카드 발급에 박을 겁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만들 수 있는 건지는 저도 아직까지는 공지를 못봐 가지고요 4분기부터 라고는 하는데 그게 4분기 땡 하면 하는 건 아니고 아마 별도 공지가 나갈 겁니다 근데 계속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. 그 원래 앱에서 한국어 서비스가 없었어요. 네, 한국어 서비스가 없었는데 네, 지금 한국어 서비스도 오픈을 했고 아마 10월 달 내로는 되지 않을까요? 네, 10월 달 내로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그크립트 o 컴 앱에서 한국어 서비스가 됐다. 요거 자체가 일단은 10, 10월 달 내에는 뭐이 카드 서비스 다시 오픈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원래는 MCO 카드 MCO 토큰을 이제 카드로 하고 CRO는 이제 어이 크리프트닷컴 자체 토큰인데 CRO는 뭐 스테이킹하거나 아니면 거래소 내부 토큰으로 쓰이거나 이거였는데 어, 이제는 이 MCO 토큰 없애고 CRO로 스왑한 다음에 이걸로 다 통합을 하는 어, 그런 서비스로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아 어, CRO 토큰으로 지금 카드 발급되는 요 바꾸는 과정 때문에 약간 그 기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스테이킹하면 자동 신청... 크립토 언 크립토... 언 크립토 언, 네, 크립토 언. 없다 언 스테이킹하면 자동 신청 아니고요 카드 신청하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, 요거, 제가 나오면은,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리고, 이거 하실 때, 저희, 그, 레퍼럴 링크로 가입하시면은, 5만원 추가 증정을 해드린답니다. 5만원. 그래서, 미리 하지 마시고요. 오픈되면은 제가 좀 자세하게 하는 법 다시 알려드릴게요. 네. 아마 앱에서 신청하는 것 같아요. 앱에서. 네, 앱에서 신청하는 것 같아서, 어, 구글 앱스토어에서 크립토닷컴 크리, 앱 다운받아, 다운받아 놓으시고 어, 서비스 신청하면 될 겁니다 근데 아직은 어, 시작 안, 했, 안 했다는 거 어, 알아두시고